오늘이 예배모범 세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에 걸쳤던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나눠보죠 정리하고 오늘 그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예배모범을 시작하면서 그 처음에 만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예배는 우리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그 진심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받으시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예배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특히 사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예배는 우리가 다른 어떤 무슨 우상에게 갖다 뭔가를 바치며 우상에게 뭐를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간다 이, 이것이 우리가 어, 사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안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의 부름이에요 어,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만이 사미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 이 집내하는 목회자가 시작을 알리는 게 예배로의 시작이나 기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 예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두 가지 원리를 나눴어요 예배의 두 가지 원리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과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1계명에서는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가르쳐 주셨고요 2계명 우리 이계명 뭐죠? 네,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 말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그 어떤 것을 어떤 것이든지 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들 이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예배 원리 속에. 하나님은 예배의 방식을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그런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다 오제사와 그 다음에 각칠절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죠? 잠깐 히타좀 꺼도 될것 같아. 이렇게. 네. 어,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규정적 원리 속에서 또 하나가 대화의 원리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대화의 원리. 그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어, 말씀하시고 또그 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가는것이 언약 안에서 이것이 예배의 원리 속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어, 마찬가지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3개명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예배의 형태와 요소예요 제3개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 각각의 그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자신의 거룩함을 두시고 그 안에서 형태를 이루시고 각각의 요소를 두셨어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배워나갈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예배의 요소와 그 역사적 변천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돼있네요. 예배에서는 이게 말씀 중심의 예배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지지 않는 그 예배에 참된 요소에는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이지 않는데 거기에 어떠한 그 명분과 어 화려한 형태를 가지고 효율과 능률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망령된 거예요 이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이예배의 지금 요소를 한 가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가장 먼저 예배로의 부름이 있잖아요. 예배로의 부름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불러요. 말씀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종땅 치고 예배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예배 안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어, 언약의 열 가지 말씀 이게 십 개명입니다 십 개명도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사제의 선언도 죄사함의 선포 사제의 선언도 어,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뭐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 말씀에 대한 사제의 선언이에요 성경을 낭독하고 또 복음을 강설하는 설교도 그리고 예배 순서 안에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성례가 들어가는 이유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예배 순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세례가 성찬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요소예요 어, 그리고 어, 그 말씀 속에서 권징이 이루어지고 권면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회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강복 그 강복 선포 어, 이제 축도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 어몇장몇 몇 절? 13장 13절. 그죠? 어? 예, 맞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그 우리가 3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또 민수기 20,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 말씀에 대한 그 복주심. 그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예배 지금 요소 중에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보, 보이죠 예, 그래서 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도 그 가사 가사에 그 있는 그, 그 가사에 두신 의미들 그 말씀을 통해 그래서 시편 찬송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곡조의 문제가 아니라 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가사가 말씀 중심이구나 그래서 말씀 중심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칼빈도 시편 찬송을 얘기했던 거예요 어? 곡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말씀 중심의 가사로 가기 위해서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고 기도도 우리가 공예배 때 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에,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성령의 기도 참여된 성도의 기도를 할수 있는 게요때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다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의 요소 속에 그 성찬 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에 떡을 떼며 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어, 그,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어 그리고 세례 받고, 그, 그, 돌아온 3천명이 어떻게 해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 서로 어 교제하면서, 이렇게 떡을 떼는 장면이죠. 그리고 같이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이게 그어이 떡을 뗀다라는 것이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오 사건의 기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내 살과 그리고 내피 그러니까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시려는 그 광야에서 너희가 먹었던 만나 그것이 바로 지금 나다 라고 설명하시는 그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이 성찬인데요. 이 성찬과 예배는 이렇게 시작돼요. 보세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었어요. 성찬을 통하여서 예배가 성찬을 중심으로 있었구나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찬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렇게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와서 먼저 성찬을 먹고 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와보니까 먹을 떡이 없고 그래서 책망하는 게 고린도 말씀이잖아요. 기다려라. <웃음> 같이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안에 성찬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때는 어, 말씀, 예배 속의 말씀은 굉장히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성찬을 중심에 갖다 놨어요. 예, 특별히 이 성찬을 우상화하면서. 굉장히 성찬을 강조했죠 어, 그,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그, 그좀 우상화 때문에 이 중세교회는 말씀은 아예 없고 중세교회 예,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냥 성찬이 곧 예배였어요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 위치를 중심을 바꿔놓은 게 뭐냐면 예배에서 어, 성찬이 중심되던 이런 것에서 말씀이 중심되는 것으로 위치를 회복시켜 놓은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음, 이게 초대교회는 성찬만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있다가 성찬이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성찬이 강조됐죠 그래서 그 중세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은 아예 없고 성찬만 있다가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예, 이거 아니다 그래서 말씀만 또 이렇게 예, 강조되는 아, 이, 이 부분은 음, 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요 아, 이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성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찬도 그 안에서 반드시 신실하게 성찬도 시행되어야 된다 바르게 이것이 이제 예배 요소 속에 있는 것이고요 예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곁들어 말씀드리면 그 성찬이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 성례의 세례와 성찬의 신실한 시행을 말할 때는 신실하다라는 말은 그 그냥 그 매주 하자, 몰 때마다 하자.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신실하다. 그, 그게 아니에요. 신실함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예배 안에서 말씀 속에서 성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바른 성찬이 있도록 우리. 그 우리 권면 장로님들이 성찬을 앞두고 신방하며 권면하며 말씀 앞에서 성찬이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 신방을 할때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할 신방을 준비하지만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찬에 대하여 이게 예배의 요소구나.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아 괜찮아요. 뭐 굳이 장로님 그렇게 안 오셔도 되고 에, 이제 목사가 오면 몰라도 장로님 오시는 건좀 그렇고요. 이렇게 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아 내가 예배 요소 안에 이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을 바르게 신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성도의 에, 특권이면서도 어, 책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 순서를 한번 볼게요. 예배 순서의 그 필요성이 뭐냐? 그 예배의 일정한 형식과 질서를 예전이라 그럽니다. 예전 예. 여러분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도 어, 이렇게 동등하시잖아요. 그 권능과 어, 그 능력과 영광이 같으세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 이 질서가 있으시죠. 네. 그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지럽지 않으세요. 이제 질서를 갖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 14장 33절 40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지상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여기에 그, 그, 그, 그, 그, 무질서하게 그냥 그, 그런 게 아니라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가 어떻게 배치되냐면요, 어, 대화의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원리 중에 대화의 원리,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대화의 원리가 중요한 형식과 질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원리라는 건 어떤 거죠? 수직적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 관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어, 또 하나님 앞에 헌상하고 하는 이런 수직적 관계 언약 안에서의 대화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 그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속에서 아 이게 수직적인 거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또 성도들 간의 예, 그성 그 성찬을 통한 이렇게 수평적 그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가 그 어, 말씀 안에서 서로 교, 교제하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교제하는 그러니까 어, 초대교회는 예그 그 성찬과 애찬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애찬이 곧 성찬이었고 어, 그래서 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어, 수직적 예배의 요소 어, 대화의 원리니까 안한 그,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만 예배했어. 그러니까 나는 예, 축도 강복 선포 받고 어, 얼른 가는 그 예, 이거는 어, 수평적 예배 요소를 다 버린 거죠. 어, 성도들 간에 서로의 그 성찬을 나누듯이 애찬 속에서 어, 말씀을 나누고 어,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게 예, 사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된 거룩함을 서로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애찬을 하면서 어, 할 수만 있으면 예, 그날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신 그 은혜를 서로가 하늘을 맛본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예배를 즐긴다 또 예배를 누린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예배의 순서 안에 그래서 어참 이 예배 순서 안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소식을 다루는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을 수평적 어,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요소에 그그 그 안에는 잘안 넣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 전에 하거나 강복선포 후에 하거나 아, 이렇게 순서가 교회 소식은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예배 순서의 모범적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개혁교회는 예배모범을 통해 예배 순서에 있어서 일정한 틀을 유지하되 로마 카톨릭의 예전이나 성공회의 공동기도서처럼 세미한 부분까지 일치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예배모범은 예배에 관한 최소한의 요소를 규정한 것이지 예배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예배는 언약의 당사자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언약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반응과 성실함이 예배에 반영되어야 하기에 성경의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는 예배의 모범적인 순서에 기초하여 교회의 형편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지혜롭게 예배의 순서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 가장 큰 틀인 수직적 하나님과의 예배의 순서의 모습과 수평적 그런 언약 그 당사자들간에 하나님과의 또 성도들간에 이런 큰 틀을 놓치지 말고요. 그 안에 지금 이제 칼빈이 제안한 순서를 우리가 보겠지만 그 안에서 순서가 다소 움직이고 앞뒤가 바뀌어지는 것은 그것은 개혁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 고려해야 할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 순서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라고 이렇게는 돼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씀 안에서 하시고 반응하는 요 관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자, 칼빈이 제안한 순서를 한번 볼까요? 먼저 기원이라고 하는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요. 영광송이 있고요. 십계명을 어, 음, 낭독하면서 죄 고백 시간을 갖습니다 십계명 낭독하고 죄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다 같이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어, 말씀으로 사제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어, 시편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송이 있고요 어, 성경 낭독이 있고요 어, 어, 이때 이제 보통 본문 설교 낭독도 하지만 예, 지금 우리가 하듯이 어떤 한 본문을 꾸준히 이렇게 택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그런 낭독 시간을 갖고요. 또 설교, 보건 강설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가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뭐냐면 여러분 요요이이 당시 이제 칼빈이의 제네바의 사역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제 그 장로교 국가 장로교 신학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점점 나라 그 나라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장로교과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점점 어 기독교가 어 국교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보면 당시에 그 세금으로 다 받고요 그리고 국가가 목회자 목사한테 사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순서 안에서의 이 헌금 또는 이 연보죠 그러니까 이 연보는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하는 연보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사례나 아니면 건물 유지비로 주는, 이렇게 충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돌보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연보를 이때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을 갖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게 도고기도죠. 도고기도 시간을 갖고 주기도문 하고 이때 이제 사도신경 여기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가 좀 우리하고 좀 낯설죠. 사도신경하고 또 시편 찬송하고 축도하고 어, 그랬습니다. 에, 칼빈이 제안한 순서고요. 우리가 여기에 비추어서 어,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에, 우리도 이제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전에 다같이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그 사제의 말씀을 선포받고 하는 시간은 좀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당해야 의논해서 예배위원들과 의논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예배의 역사적 변천을 한번 보죠 우리 집사람이 오늘 반드시 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아, 구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 보면 구약을 보면 그 구약의 음, 족장 시대 때이 족장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돼요. 그 아브라함이 에, 그 제일 처음에 창세기 그 12장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제단 쌓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족장 시대 그리고 계속 또 부엘세바에 가서 전체 삼위 그 하나님을 참으로 부르는 예배하는 그런 그 이삭, 야곱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재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과 그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출애굽시키는지 왜 애굽에서 끌어내는지 왜 끌어내죠 이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다만 도덕적으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배다 근데그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계명 어 예배의 대상. 2계명 예배의 방법. 3계명. 지금 우리가 지금 거 배우고 있잖아. 예배의 요소, 형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어, 그 예배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끌어내신 거예요 예배의 백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 그래서 그 어, 나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바른 예배를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에, 족장시대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 예배했다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게 하죠 성막에서 거기에서 어, 그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번제 행위가 성막에서 그곳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그리고 그 피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는 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가 있어지도록 가르쳐주죠. 그 출애굽 이후에 계속 이 부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제사를 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또이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솔로몬 성전이 훼파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되고, 그렇죠? 이렇게 성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제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단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 상징하고 보여줬던 거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 예, 그들 안에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막 그, 그, 그 지어지는 와중에서 그, 그 예수님 오시기 중간기 그 요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있었던 그런 포로기 이후의 모습은 회당이에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때 이제 회당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유대인들을 그 중심으로 시작된 그 공동체의 회당 예배는 이렇게 순서가 돼요. 먼저 회중 찬송을 하고 쉐마를 어, 낭독하고. 그러니까 쉐마를 그 낭독한 유대교 신조입니다. 유대교 신조들을 서로가 이렇게 낭독을 하고 기도하고 또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하고 축도로 진행되고 어 예수님 당시에도 곳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사장에 가보면 예수님 이그 갈리 나사렛에 들어갔을 때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에 하면서 이사야를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서는 보면 아 굉장히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이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되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그어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이 중심으로 자리 잡았구나. 그래서 이런 회당 예배가 말씀 중심의 신약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 우리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 희생 제사가 폐지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제사는 요 희생 제사였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예배는 이제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제사예요. 신약의 예배는 감사제사예요. 그래서 어, 그, 그 구약에서 그 짐승 데려다가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어, 그 어떤 희생하며 재산의 가치가 상실되면서 하았던 희생의 모습이고 구원을 받기 위한 그림들이었지만 이제 신약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짐승은 죽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퍼링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 연보하고 헌금하잖아요 이것은 더 이상 구원 받기 위한 나의 희생 제물,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물이고 감사의 제사라는 거. 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약 예배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제사라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바뀌냐 희생이 아닌 감사 제사고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게 신약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또어 신약에서 그 주일의 성도의 가정에서 말씀과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가정 예배를 하는 분들이 가정 예배의 기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때는요 이때는 어 어. 사, 그 말씀을 가르치는 특정인들로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시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어, 예배했던 이런 말씀과 성찬 중심의 예배는 요 때는 예, 이렇게 그 신약에서 초대교회 당시 특정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그 예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사도 시대 또 요때 나타난 예전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심이 설교였고 기도였고 성례였고 권징이 있었으며 찬송이 요요요 모습이 예,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전의 모습입니다 예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과 질서 요 요렇게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신약 안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초대 중세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 이렇게만 살펴볼게요 초대교회를 보면 1세기 말의 그 예전, 1세기 말의 예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 그 말씀의 예전, 뭐또 다락방 예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보면 한번 보세요. 1세기 말의 말씀의 그 예전은 성경을 낭독하고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 설교, 신앙고백, 연봉 다락방 예전. 이게 우리 그 사도바울 속에서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봉헌기도, 감사, 성찬, 도곡기도, 주기도문, 찬송, 평화의 입맞춤. 그래서 고린도에서 늘 이런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순서들이 1세기 말에 그 예배의 형식과 질서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1세기 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점차 신조 낭독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러면서 가정에서 교회당으로 어, 예배 장소가 어, 바뀌게 됩니다. 예, 가정에서 교회당으로 이렇게 이제 속사도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 이랬던 교부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예배 장소가 어, 하나씩 하나씩 뭐 이렇게 신조가 고백돼요. 신조들, 예, 우리의 뭐. 사도신경 이전에 있었던 신조들, 그 그런 신조들이 고백되면서 어, 점점 그 교회당으로 함께 모여지는 장소가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중세라 하면요 언제부터 중세라고 보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A.D. 590년 예,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 일세 예, 교황 때부터해서요 어,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그 종교개혁의 그 반박문을 붙였던 이때를 해서 이때를 중세라고 봅니다 이때 보면요 어, 중세의 특징들이 말씀이 약화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이 굉장히 그 우상화되죠 그러니까 성찬 이때 그 로만 카톨릭이 말했던 성찬은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어, 축성이 이루어지자마자 어, 이 떡과 잔이 그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실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떡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살이니까 무릎 꿇고 받도록 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제 신부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죠 입에다가.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찬이 마치 이게 무슨 예, 굉장히 거룩해진 거죠 성찬이 예수님의 살이 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또 이렇게 모아놓는 장소가 따로 있어 요 예수님의 살을 피를 모아놓는 겁니다 이 이거는 영원한 거니까 어다 버릴 수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부가 그 포도 이게 포도 이 포도주가 이 잔이 예수님의 실제 피인데 이게 탄방울이라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중세가 싸웠어요 예수님의 그 피인데 떨어져서 그게 쥐가 그걸 조금만 핥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가야 되잖아 예수님의 살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싸움 때문에 신부만 놓았죠 그다 먹잖아요 포도주 혼자 다 먹죠. 안 주죠. 그 떡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화돼서 그래요. 어그 예배가 어, 예배가 이제 미사라고 하는 미사 미사라는 것은 그 제사입니다. 제사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게 이제 미사 어, 미사 어, 이게 이 이 성찬이 우상화되다 보니까 예배가 미사로 제사로 바뀌어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반복해요 미사 때마다 성찬하죠 계속 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그런 것으로의 매일, 매일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 안의 그 온전함을 갖게 되려는 이 우상으로 그 성찬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의식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찬송도 어, 중세 때는 성직자로 구성된 찬양대가 독점합니다 어, 물론 또뭐 좀더 나아가 보면 조그만 아이들 가성 뭐 미성 만들려고 뭐 조그만 아이들로 해서 그렇게도 만 어쨌든 완전히 그 모든 것도 이렇게, 이렇게 가둬버리고 구성하는 찬양대로 만들고요 어, 모든 예전을 라티노로 진행합니다 어, 진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티노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 설교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 역시, 사제 역시 라틴어에 월등하지도 않고요. 당, 당시에 그, 그, 시, 이 사제들이 타락해가지고 돈을 주고 수임권. 그러니까 사제가 되는 거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요. 라틴어를 본인도 몰라요. 어, 그리고 어, 그걸 갖다 설교할 만큼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만 남은 거예요 의식만 제사의식 미사라는 의식만 남은 거죠 설교가 아예 없었고요 예배는 사제들의 그러다 보니까 전유물이 되고 회중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그리고 순서대로 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중세 당시에 그 예배는요 사제들로만으로도 예배가 어, 가능한 거예요 왜냐? 성도가 단한 명이 없어도 제사의식은 할수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듣는 이가 없어도 돼요 어차피 지금 지금 나틴어로 하기 때문에 뭐, 들어도 몰라요 <웃음> 아르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의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있든 아예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강단을 꾸미는 일에 집중하죠. 강단 꾸미고, 뭐 그다음에 리허설하고. 오늘날 이 중세의 이 타락한 그 예배의 모습을 오늘날 뭐꼭 대형 교회라고 말할 건 없어요. 대형 교회만이 아니라 중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그어 그. 어그 아주 말도 안 되는데 아, 앞서간다고 얘기해요 와, 이렇게 화려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있고 갑자기 그냥 라스베가스 물쇼나 불쇼처럼 팡팡 터지고 막 그러면 와 이게 예배입니까 쇼입니까 그런데 못 알아들어도 돼요 화려하고 사람들이 감동 있고 얼등한 퍼포먼스만 이루어지면 예배. 이건 완전히 중세의 그런 이 말씀 없는 잘못된 타락한 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은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켰나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먼저 루터의 개혁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 이게 루터의 가장 먼저 했던 기치입니다. 말씀이 설교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건 예배 아니다 그리고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예배는 회중이 구경하는 시간 아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주장했던 게 만인 제사장설이죠 어, 주장하고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일이 먼저 어, 자국어 그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어, 들려져야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이렇게 거룩과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춰서는 옳지 않다 아, 칼빈의 아니 루터의 얘기고요. 칼, 루터의 개혁이고요 그 다음 칼빈의 개혁은 보세요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을 에, 여기다가 나중에 쓰세요 더욱 강조 더욱을 꼭 쓰세요 심하게 강조. 칼빈은 음, 대살로니가전서 이장 말씀을 주석하면서요 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에, 음, 에, 그 그러잖아요. 어, 너희가 우리에게서 에,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니 그 말씀을 들을 때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니 이것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또한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그게 역사한대요 뭐가 그 복,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역사한대요 여러분 설교는 어, 마찬가지예요 1600년 어간을 거쳐서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을 원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자들의 유기적으로 그들을 영감하여 인격적으로 그들의, 그들의 지식과 습관과 그들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주장하셔서 성경을 정확 무오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게 오류 없이 무오하게 드러내셨잖아요 그들이 썼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그들은 부족하죠 베드로도 부족하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 부족한 그들이 편지를 쓰고 그들이 남겼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이 말씀은 그 선포하는 자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어, 이게 그 여러분 그, 그 세계 대전 이후에 십자가 전쟁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던 게 종교 개혁하면서 이 제세례파들을 죽인 문제예요. 이 굉장히 큰 싸움이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제세례파 제침례 그 파의 싸움이 뭐였어요? 그 거짓 목사 거짓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받아요. 아나베티스트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 거짓 목사라고 생각했던 이에게서 세례받은 것을 다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개혁자들 안에서 죽이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개혁파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어, 천주교회에서 영세받은 것까지도 영세도 우리는 세례로 받아요. 왜 그렇죠? 갑자기 왜 청주교가 했던 걸 우리는 왜 인정해? 왜왜 왜 봤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사례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건 신부간 거짓된 타락한 변절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다가 아니라 아,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신부든 목사든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고요 그리고 매주 성찬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칼비는 제네바에서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찬송을 회복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종교개혁이 강조한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공적 개념을 확립했어요 교회에 속한 전체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공적 개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공적, 공예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예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적 개념, 공예배는 어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나와서 하는 것이 공예배예요 이번에 우리가 참그 코비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한 곳에 하나님께 같이 말씀을 받고 반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영광 올리는 아 이것이 종교 개혁이 강조했던 예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와 이부로 이렇게 나뉘어서 어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어의 어떤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배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 교회가 평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일부 2부, 3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꽉찰 때까지 하는 거죠 다 차면 더큰 데로 가야죠 더큰 데로 가야죠 왜 불수를 나누려고 해요 더큰 데로 가기엔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개척해야죠 이렇게 나누어서 좋은 저 저기 저쪽 우리 우리 성시철 성도님 먼 곳에서 오시니까 그쪽에 하나 이렇게 또 저쪽 그 올바이? 그중에 개척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자꾸만 1부, 2부, 3부 하면서 교회가 이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중의 참여를 회복했죠 성가대를 폐지하고요 성가대라는 게 일부만, 일부만 참여하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스페셜하게 이렇게 성가 찬양에 있는 사람만 하는 그런 것들을 폐지시켰습니다. 회중 찬송을 도입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찬양대는 너무나 참 바람직한 종교개혁 정신에 합,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전교인 찬양대가 빨리 회복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예배가 간소화됐고요. 복잡한 형태의 그런 예전들을 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복잡한 형태의 예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 그래서 성경 낭독이나 설교의 순서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중요하게 여겼죠 보통 개혁교회의 설교의 시간은 보통 그냥 한 시간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짧게 하는 거예요 성찬을 회복했고요 그 화채서를 부인하고 그안 주었던 그 잔을 성, 이 잔이라는 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그 잔을 회중에게도 다 줍니다. 말씀과 성찬의 조화. 예전에는 그 초대교회는 성찬, 그 다음에 중세교회들은 성찬만, 그 다음에 개혁할 때 당시에는 말씀만 돌.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개혁신앙 안에서는 조화롭게 말씀이 중심되면서 말씀 속에서 성찬이 바르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시편 찬송이 도입되고요. 예배에서의 일상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그래서 어, 설교할 때도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 할 수만 있으면 원어를 쓰지 말아라. 어, 너가 원어를 연구하고 배우 배워서 굳이 설교 때 안에 이 원어를 자꾸 이건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웃음> 왜냐하면 예배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이게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자꾸 영어 쓰지 말고 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예, 그냥 잘 연구해서 어, 원어에 대해서. 그런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배우긴 그렇게 배웠어요. <웃음> 자 마지막, 그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작성이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이 예배 모범은 특히 규정적 원리에 충실했습니다. 독립파라는 것은 회중 교회예요. 에라스투파, 장로파 등 다양한 부류의 대표자들은 교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 이거는 어, 그 1년 어간에 다 교리 일치가 다 됐어요. 그런데 교회 정치, 이게 질서죠. 어, 회중 정치냐, 아니면 당회 장로 정치냐, 뭐 이런, 아니면 무슨 그 이런 정치하고 이 예배의 모범, 예배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관점이 달라서 이 부분을 일치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70회 이상 토론을 거쳐서 작성되어 신앙고백서에 첨부되었고 1645년에 공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것은요 장로교만 주장했던 예배 모범이 아니라 독립파, 회중교회요, 에라스투파, 그 다음에 다른 여기에 참여했던 성공회 다 일치하여 합의하여. 70회를 걸쳐서 해놓은 예배 모범이에요 종교 개혁된 교회, 기독교가 정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은 선교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우리 그 보니까 우리 서장론인 같은 경우도 그,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는 중학교 요때는웨스민스 신앙고백서도 다 배우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이 예배모범도 다 전수가 돼서 가르쳐졌고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예배모범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참조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 헌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 잠깐 같이 나누고 기도할 때 늦었지만 하나님 우리 에덴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배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로 바르게 예전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